엄마가 룸메이트로 여자와 함께 살고 있는 아들의 자취방에 초대되어 방문했다. 엄마는 식사하면서 처음으로 그 룸메이트가 미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엄마는 오래전부터 구둘사이 의 관계에 대해 의심했었고그 여자애가 상당한 미인이라는 것은 그녀의 의심을더 크게 만들었다. 어쭈그리 이놈 봐라? 엄마의 생각을 눈치챈 아들인 엄마 오해하지마. 우리 사이 그런 사이 아니야. 우리 그냥 룸메이트일 뿐이야. <웃음> 안그래 자기야? 어, 저 어머니. 우린 그냥 친구예요. 음, 그러겠지. 그래, 그래. 얼마 후에 룸메이트가 아들에게 물었다. 어, 너희 어머님이 다녀가신 이후로... 거실에 둔 성무상을 찾을 수가 없네. 설마 네 엄마가 가져가시진 않았겠지? 글쎄. 설마. 아니걸 엄마한테 물어볼게. 그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사랑하는 엄마. 엄마가 왔다 가신 후에 성무상이 없어졌어요. 전 엄마가 성무상을 가져갔구나. 또는 가져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엄마가 저녁 먹으러 여기 온 이후에 없어졌다는 사실을 말씀드려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이... 곧바로 어머니로부터 문자가 도착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룸메이트와 함께 잔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녀와 자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만약 걔가 자기 침대에서 잤다면 베개 밑에서 성모상을 이미 발견했을 거란 사실을 말할 뿐이야. <웃음> 사랑하는 엄마가. 아, 우리 들킨 거야? 아마도. <웃음>